아빠 집이에요 작년에 이사를 왔어요 이거는 선인장인데 약간 오래되고 깨진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선인장을 심어놨대요 귀엽죠 이거는 신발장이에요 이게 엄마가 새로 샀다는 신발일까? 여기는 거울. 그리고 여기가 창고예요. 이게 수납 공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에 엄마가 이런 거 달아놨어요.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하나 새로 했어요. 근 이렇게 중문이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는 동생방이에요 동생 책상 목걸이 이거 진짜 예쁘죠? 이거 제가 초등학생 때 엄마가 산데인데 클래식하고 튼튼하고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동생 옷들 제가 요즘에 탐내고 있는 옷이 아 이건 아니고 동생이 입고 나갔네요 여기는 옷장이에요 이것도 진짜 오래된건데 그것도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 이것도 21년 얘도 21년 이 침대도 저것도 다 21년 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동생방 바로 옆에는 화장실 그냥 촉깔뭐 없어요. 거실이에요. 이 서랍장 되게 예쁘죠. 열어서 보면 어, 레일이 없는 조립식이에요. 색깔도 그렇고 톤도 너무 마음에 들고 특히 이 손잡이 부분이 특이해요. 안티크하면서 특이한 디자인이라서 이 서랍장의 퀄리티를 많이 높여주는 것 같아요 이 TV 옆에는 개운 죽이 있는데 얘는 진짜 잘 자라죠? 진짜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건 제가 뜬 컵받침인데 엄마가 이 식물 받침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부엌이고 일단 여기는 베란다예요 베란다로 나 가볼게요 오늘 날이 완전 좋구만요? 오 햇빛 장난 아님 네, 여기에 엄마가 식물이들을 놔뒀어요 음, 얘도 엄청 예쁘네요 어쩜 이렇게 잘 자라니? 그리고 이쪽에는 항아리랑 또 식물이들이 있네요 이 돌! 예전에 친구가 줬었는데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어항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놓는 돌인데 전 어항이 없어서 엄마 그냥 줬어요 근 엄마가 여기에 놨뒀는데 엄청 예쁘네요 날씨 완전 최고! 카페라도 가야 되나? 그 저기에 보이시려나? 벚꽃인지 매화인지 모르겠는데 꽃이 폈어요 완전 봄이에요. 그리고 현관 옆에 여기도 다 수납장이에요. 여기는 엄마 구워. 이 냉장고 넣어놓는 데인데, 원래 여기에 같이 써야 할 냉장고가 있는데, 그게 별로라서 엄마는 크기가 다르지만, 일지 걸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식탁이에요. 이것도 20년 넘은 식탁이에요 근데 엄청 깨끗하게 잘 썼죠? 아, 요즘에 엄마가 빠져있는 이 물고기 예쁘죠? 아, 이게 단조라서 엄청 무거운데 나무랑 되게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죠. 그리고 여기도 수납장 엄청 깊어요 암흑 엄청 깊고 여기가 엄마의 부엌입니다 제가 사준 드롱기가 있고요 이건 양념통이에요 그 위에는 수납장인데 손으로 대면 이앞 커버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있더라고요 얘도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봤던 거예요 엄마가 20년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것도 예쁘지 않나요? 엄마가 약통같은거 넣어놔요 정수기입니다 아 저쪽에서 다 했다 이것도 옛날에 쓰는 포트멜이요 이것도 옛날 포트밀리오 어! 20년! 대박 20년 됐대요 진짜 무겁다 뭔가 무거워서 5분기에 사용하는요아 5분기구나 오 근데 그림 너무 예쁜데? 어, 이 초록색도 색깔 너무 예쁘다 하나도 안 변했지 천도행하고있 어, 어. 세련된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툴들을 넣어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진짜 아이디어 좋은데 오, 오븐기 여기도 수납장 그리고 이거는 행주인데 제가 예전에 자수 놓은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전에 와인꽂지를 샀어요. 보니 이것도 까사미아거인 듯. 여기도 다용도실. 세탁기 놓고. 아, 이것도 와봐. 엄마가 넣어놨네요. 여기에 식물이 납두니까 좀... 공간이 살아있어 보여요 아! 이렇게 귀엽게 자석 같은 거를 달아놨어 이거 진짜 귀여운 거 같아 이건 뭐지? 오키나와 가서 엄마가 사온 건가? 귀엽고 이거 다 귀여워 그리고 이거 저 매트 27년이나 됐어요. 근데 엄마가 안버리 색깔이 까뭇까무까무하게 까무, 까무, 됐는데, 20년만 돼요. 3색이 30년. 이0년이색년 33년. 33년. 이3년 33년. 33년. 3색년 33년. 이3 33년. 33년. 33년. 33년. 저3년 33년. 33년. 3 색깔 33년. 33년. 33년. 33년. 33년. 33년. 그리고 여기에 방이 또 있어요. 짜란! 얘는 그냥 버려진 방이죠. 저기 원래 창문이 있는데 장롱을 넣어놓을 방이 없어가지고 창문을 가리고 여기 놔뒀대요. 이거 이 수납장이랑 이 화장대도 2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방에 있는 거랑 거의 세트인데 엄청 오래 쓰죠. 여 여기 아빠의 네. 술들이 우리 아빠는 술을 좋아하거든요. 엄마, 어릴때 나랑 동생 어릴때이날기억 나요. 아빠 차고장난. 날왜 어, 어. 네, 어. 그래. 할머니가 어. 결혼할 때? u 어. 할머니가 소 to go? Where are you going 70년 전까. 헐. 근데 진짜 잘했다. 그리고 저기 그림은 우리 작은이모가 그린 거예요. 작은이모가 유화를 엄청 잘하거든요. 저의 물건들이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냥 수납할 수 있어요. 짜잔. 여기는 엄마 아빠 방이에요 진짜 깔끔하다 이것도 20년 된침대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 엄마가 자고 아빠가 자는데 아빠는 그냥 거실에서 주무세요 거실이 좋대요 이것도 오래된 거 이것도 이거 이거 다 20년된 거예요. 심지어 여기 선이 있었는데 그거 없거든요? 근데 그냥 쓰고 있어요, 엄마가. 여기도 개운죽 놔두고 이것도 참 귀엽죠. 네. 이것도 제가 코바늘로 한 건데 엄마가 여기 밑에 깔아놨어요. 짠! 이렇게 열고 닫고 그리고 손잡이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여기는 옷방이고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짠 그냥 이렇게 다 엄마 아빠 옷이 걸려있습니다 엄마의 스카프들 이것도 엄마 말로는 20년이 넘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스커프 색깔이랑 이런 그림들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TV 그리 화장실 여기서는 엄마가 샤워는 안하고 변기랑 세면대만 사용하고 있어요. 깨끗죠 엄마가 좀 깔끔해서 집이 전체적으로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도 공간 활용을 이렇게 딱 했네요. 음, 초 넣어두는 거. 우리 원래 물고기가 살았는데 없어졌네요. 왜 없어졌대? 이거는 저희 작은 이모가 뜬 거래요. 어, 나도 이런 거 뜨고 싶다. 되게 묵직해. 엄청, 엄청 오래됐대요 이거. 우리 외할머니 시집 올때 갖고 왔다고 하네요. 우와이 직접 두드린 어, 그게 티나. 상대에게. 오. 옛날이랑 못 살아 많이 먹으라 바가락 한가봐. 음, 국그릇 같이. 진짜. 국그릇 같아. 남자 거 여자. 숟가락은 하나야. 젓가락은 없어? 어, 없어. 없어? <웃음> 행방불명와 <행방물질. 웃음> <웃음> 진짜 신기하다. 엄마가 물려받은 반지래요. 어 색깔 되게 오래된 반지. 골드. 응. 골드. 어 약간 큰 거냐? 응. 할머니한테 받은 거? 어 되게 묵직하다. 장가락지는 왜 할머니한테 받은 건데? 네가 아, 껴봐. 장가락지. 이는 순금. 나는 엄마가 이거는 18금이고, 어. 이거 이거는 순금이야. 다르잖아. 오, 어, 18kg 순금이. 응. 잘... 어, 옛날엔 노랗게 나왔고, 18금은 아 지금 로즈색 이렇게. 아 <웃음> <웃음> 이거는 음.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거거든. 깻귀 음. 위에 옷. 아 조끼? 깨끼라고 어. 등, 여름에 입는 거예요. 직접 만든 거. 어. 직접 만들었어? 외할머니가 어, 직접 만든 거. 오. 나 이거 아, 이거 엄마 한복인데. 어. 어이 내가 고 이렇게 됐거든. 어. 이거는 외할머니 어 거고. 외할머니 거고. 외할머니 거. 단추 봐 봐. 이런 단추. 단추예요. 손끝이 되게 예쁘다. 아빠다 어, 음. 치마다 이거는 잘살 곳이 진짜 예쁘다. 물 아. 어. 음. <웃음> <웃음> 어디가 담배 피로가? <웃음> <웃음> Bye.